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 기재부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자료가 정식으로 기재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틀 전부터 이게 찌라시가 막 돌아다녔는데요 어, 보니까 내용은 똑같긴 한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기재부에 발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 보니까 큰 틀은 종부세가 이제 바뀌었고요 어, 여기 보면 발표된 자료에는 세제 개편안 그 상세본과 문답 자료까지 싹다 들어와 있는데 언제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될 거냐 하면 이제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2022년 7월 21일 개편안 발표 그 다음에 내일부터 8월 8일까지는 입법 예고를 할 거예요. 입법 예고를 거치고 나서 8월 18일 날 차관회의를 하고, 23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9월 2일 날, 9월 2일 이전에 전기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어, 이 절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요 내용들이, 어, 먼저 컨틀로, 어, 우리 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구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어, 제일 밑에 최저세율인 그동안 1200까지 6%이던 게 1400만원 이하 6%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 이하가 15%였는데 요게 어, 1400에서 5000 이하로 세율은 똑같습니다. 15% 그리고 어, 그 15% 구간이 5000이 되다 보니까 이제 24% 구간도 5000부터 8800그 이하로는 원래 그대로입니다. 어, 밑에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가액이 약간 기준가액이 올라갔죠 뭐 거의 뭐 변화가 없다 라고 봐야 되겠고요 어, 요거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입니다 뭐, 올해 발생된 소득은 어, 원래 거 이전 거를 그대로 따른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 그 다음에 이게 어, 이제 오늘 기재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발표 자료인데요. 어, 가장 좀 변화가 있는 건 종부세 부분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그동안 어, 주택수를 가지고 세율을 거의 뭐 더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시가격이 큰 그런 주택들은 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율이 뭐두 배씩 이렇게 뛰다 보니까, 3주택 이상은 뭐두 배, 세배 이렇게 뛰다 보니까. 어, 그래서 서울에 뭐한 50억 하는 고가주택을 가진 분이 어, 시골에 조그만 원룸을 하나를 뭐더 샀다. 어, 그렇게 해도 그거는 세율이 두 배였잖아요. 어, 1억에 미치는 그 효과가 어마어마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제,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세법 개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제목 자체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다주택을 막두 배, 세배 규제했던 게 정상인데 뭘 완화를 해주고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개정이 아니고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심하게 문재인 정부 정권 하에서 마치 죄인처럼 다주택자들을 어, 불합리할 정도로 규제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정상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재산을 50억 가진 공시가격인 사람하고 어, 예를 들어서 어, 그냥 6억짜리 두채 가진 이 사람하고 당연히 이게 50억짜리 가진 분이 더 부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를 들어 세율이 그냥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됐는데 6억짜리 두채 가진 분은 세율을 두배 곱하기 2로 적용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불합리했었는데 었 이제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 같습니다. 어 우리 생각에는 한 방에 그냥 모든 세제를 다 풀어주지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힘 뽑아놨는데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는데 뭐 이렇게 찔끔찔끔 이러고 있냐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부동산에 미치는 또 파급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추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상으로 깨어가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단추 하나씩이라도 정상으로 깨어야죠 그죠 어, 이걸 안 깨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하나씩 하나씩은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택 이하 이제 보유자에 대해서는 어, 세율이 뭐 예전에 중과되던 거를 이주택 이하 세율은 이제 단일 세율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1주택 세율하고 2주택 세율하고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이래가 세율이 어, 최대 거의 더블 이상 차이 나죠. 밑에 평균 많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어, 웬만한 그냥 아파트 한 채, 부산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이런 경우에도 세율이 이렇게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채가 그동안은 정말 대세였죠. 이제 이렇게 되면 투자의 방향이 저는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어, 이미 주 타겟이 되어 있던 똘똘한 한채. 예를 들어 부산으로 치면 LCT로 한번 볼까요. 어, 이거는 거의 공시가격이 어, 누구나 다 선호하던 예를 들어 똘똘한 한채들은 공시가격이 시세에 근접하도록 까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주 타겟. 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재개발 초기 지역에 단독주택 많이 모여있는 곳에 이제 그림 그려서 우리도 재개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구역들 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들의 낡은 단독주택 들이라든지 이런거는 프리미엄은 반영이 되어있지만 사실은 공시가격은 굉장히 낮거든요.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 받았어요. 그 주택을 근데 프리미엄이 뭐 예를 들어 7억이 형성돼서 거래가 8억씩 거래가 되고 있다 하면 이런 입주권들은 아직 철거 전에 집일 경우에 이런건 공정가격이 거의 뭐 6억씩 7억씩 이래 안되 있습니다 감정가 그 언저리 정도의 공시가격이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아까처럼 어 예를 들어 해운대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한 17억 한다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가격도 거의 뭐 10억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향후에 바뀌는 거는, 주택수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어, 공시가격의 합계액,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된다 하면, 그래도 뭐, 초기 지역의 어떤 재개발 뭐 물건들이나 입주권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개 모아서 공시가격을, 예를 들어 뭐, 20억이 된 사람하고, 그러니까 집을 뭐한 10채를 모아서 20억이 된 사람하고, 한 채를 가졌는데 20억인 사람하고, 이건 저는 어, 투자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어, 재력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채를 사되 그 재력 그 공시가격의 합격만큼은 부과가 될 거잖아요. 종부세가. 그래서 누락될 거 없잖아요. 그죠근데뭐집 많이 가진 사람이 재전 죄인도 아닌데 세율을 곱하기 1를 내라. 곱하기 3을 내라.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였죠. 공시가격이 낮았음에도 이렇게 내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합해서 한채 가진 똘똘한 사람만큼 공시가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내는 게 똑같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기준을 보니까 여기도 적어놓기를 어...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표예요.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다주택자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가액을 합산해서 그 합산만큼은 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가지고 내나 내가 합해서 가액이 뭐 똑같아졌다 하면 똑같이 세금 내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어, 그래서 겁이 나서 예를 들어 집 하나 똘똘한 거가 있는데 겁이 나서 집두 채를 못 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신문에 보니까 내년에 이러다 보니 다주택자 그 중과 어, 종부세 세율을 이제 그 폐지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뭐 1조 몇 천억만큼 종부세가 덜 거친다 나라 곳간이 이만큼 비는데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겠냐 민주당은 그동안 다주택자를 두드리 잡는 그런 정당이었는데 다주택자를 살려주는 이런 정책에 동조를 하겠느냐 이런 그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는 알고 둘을 놓친 게 뭐냐면 다주택자들 이 규제를 완화를 해놔 놓으면 집한채 똘똘한 거 가지고 있던 부자들이 예를 들어 집을 두채세 채를 또더살수 있죠. 그러면 두채세채 채 가지고 있던 누군가는 팔아야 또살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종부세를 곱하기 2, 곱하기 3해 가지고 거어가던이 종부세 대신에 징벌적 세금 같은 이런 세금 대신에 거래가 늘겠죠. 부동산 거래 건수가 늘 거예요. 왜냐? 다주택을 가져도 이제는 너무 막 정말로 벌주는 것 같은 그런 세금은 좀 완화가 된다 하면 여력되는 만큼은 집을 또 사고 산집을 또 임대로 또 세금을, 세를 또 놓고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거래가 활성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걷어들여집니다. 다주택자를 그, 그 규제를 안 하면 1세대 1주택만 가지면 예를 들어 비과세라서 양도세가 뭐비과세 되는 것 때문에 양도세가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그냥 일반 세율 정도로 다주택을 샀다가 팔았다가를 하도록 해놔 놓으면 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그치겠죠. 종부세는 덜 그치더라도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돈 들고 내집 사는 거를 주택수 무서워서 뭐사도록 해놓는 이것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기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런 말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정부가 뭐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특별하게 규제했던 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단추를 정상단추로 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풀어주는 이 종부세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거래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지만 집을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게 아니라 하면 지금 샀다 해도 당연히 내년 5월 말 이후까지 집을 들고 가겠죠. 왜냐 1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단일세율이 77%입니다. 그러다 보니 2년 이상은 집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 종부세는 크게 부담이 없겠네 이러면 편안하게 자금 가진 부분에서는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과도한 세 부담을 좀 없애는 걸로 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이번 어, 2022년 어, 7월 21일 날 오늘 발표된 세법 그 개정안에 부동산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가액 기준으로 세액 전환 그 다음에 어, 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폐지를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이 한 채든 열 채이든, 가액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이렇게 매겨지고요. 가액에 따라 매겨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 풀어줬다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내 가액이 3억 이하면 그냥 똑같이 공정하게 0.5%. 내 집이 두 채든 세 채든 합해서 가액이 12억에서 25억이 됐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뭐 1.3, 1.5 이렇게 내는 거예요. 25억 이상은 1.5, 25억까지는 1.3. 한 채를 가지고, 뭐, 25억이었다. 1.3 내시고, 집두채 앞에 가지고, 뭐, 25억이었다. 가액 재산 규모는 똑같잖아요? 똑같이 1.3을 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공정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는 정책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공제가, 사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대한민국 부동산이 물가가 오르는데 뭐 집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어, 많이 올라있는데, 그래서 집값은 올라갔는데 그동안 기본공제는 뭐한 10년도 더 이전에 산책, 정책, 그 책정해놨던 그 그대로 6억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어, 그때 이게 종부세가 생겼었거든요. 뭐 2008년 뭐 이런 이런 시절 아닙니까? 어, 그때 정했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집값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했던 그 기본 공제 가격이 어, 이제는 11억 원으로 원래는 그 올라 있었는데, 요거를 사실은 지금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12억으로 바뀌는 걸로 상향을 했습니다. 여기에 12억으로 상향 추진을 합니다. 고가주택이 12억입니다. 우리 1주택 그 비과세 매기는 게 12억을 초과하는 거는 비과세가 없거든요. 그 기준이 12억입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 뭐 헷갈리지 않게 종부세도 그냥 12억까지는 1주, 1, 1세대 1주택이라 하면 12억까지는 그냥 종부세 적용 안 하고요. 어그 다음에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 그거는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9억으로 상향.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그럼 부부 공동 소유다. 그러면 9억, 9억.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어, 1세대의 1주택인 경우에는 어뭐 연도에 그 대한 뭐 할인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이에 따른 또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어, 그거는 선택을 할수 있죠 그 혜택을 보면서 12억 기준으로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볼 건지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니면 그 적용 안 받고 그냥 9억 9억 막 이걸로 우리는 갈래요 이러면 어, 이 혜택이 좀 크죠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나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데 이거는 내년 종부세부터 적용이 되고 올해는 최고 상한이 11억에 플러스 추가 세율 3억 해서 14억까지입니다. 올해 내는 종부세는 이렇게 됩니다. 추가요 3억 보태갖고 그래서 2022년은 14억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12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 바뀝니다. 12억으로 고가주택하고 똑같이 통일이 됩니다. 요렇게 이유가 고가주택의 비율이 상위 2% 수준이래요. 종부세는 사실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 통계에 근거해서 2% 정도에 그 해당되는 그 공시가격 이 2%선이 13억 4천이에요. 그럼 3%대가 11, 11억 3천입니다. 이 기준점 정도 잡아서 그냥 한 2% 정도 수준. 그게 12억 정도로 금액을 잡았네요. 터무니없이 한게 아니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해놓은 금액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한 정식 발표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요. 종부세가 주택수가 이제 폐지되고 그 다음에 12억으로 기본공제가 어, 상향이 되고 공동소유나 이럴 경우에는 인별 9억, 1세대 1주택은 12억 어, 이렇게 상향이 됐죠. 어, 이런 경우에는 투자의 방향이 정말 좀 바뀌어지겠죠. 똘똘한 한채 때문에 무서워서 다른 집 아예 손도 못 댔던 그런 분들이 그냥 잔잔한 집들은 세율은 똑같기 때문에 가액 곱하기 해가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조금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런 투자정책에 적합한 투자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 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면 뭐 잔잔한 빌라나 아까 뭐 오래된 그런 공시가격이 아직 반영이 많이 안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구축 아파트들 그 다음에 나중에 임대주택이 부활이 되면 임대주택사업 그 제도가, 어, 혹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이 되면, 60제곱미터 이하는, 아파트도 그게 포함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그게 앞번에 정부정책이 발표가 됐던 게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게 뭐 법통과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제도와 이제 맞물려서, 어, 투자를 현재 똘똘한 한치에서 방향을 틀어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그거는 9월달에 국회에 상정이 돼서 국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처럼 부동산이 거래가 정말 10분의 1 이하로 줄어 있거든요 뒤에 초롱부동산 뒤에 있는 레전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 3,149세대입니다 실거래 올라오는 걸 보면 서너 건 정도에요 전세 빼고 매매는 한 두세 건입니다 한 달에 3 4 0 0 세대 중에 그럼 그분들 중에 집을 다안 팔고자 해서 거래가 그렇게 작을까요? 집이 안 팔려서 미치고 팔딱 뛰는 집주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웃음> 비과세 기간이 끝나서 이제 과세로 팔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저히 안 돼서 전세를 놓으신 분들도 계신데 어, 정부에서는 이런 거래 활성화도 조금 염두에 어, 두시면서 정부 정책을 펼려고 하면 정말로 쐐기 못을 박아놨던 이런 종부세 같은 이런 제도는 대못을 뽑아야죠. 너무 잘하고 있고 응원의 박수를 큰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공감하시나요? <웃음> 어, 늘 응원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종부세로부터 벗어나는 그 날이 국회 통과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